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레프트 4 데드 2, 좀비 서바이벌 FPS의 대명사라 불리는 게임으로 그 CD 게임이 사장된 한국 시장에서조차 PC방에 설치가 되어있던 만큼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인기를 끈 작품이죠. 하지만 출시일이 2009년이었던 만큼 레프트 4 데드 2는 2012년 7월 차가운 계곡 이후 업데이트가 전혀 없이 단순한 유지보수만 무려 8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8년째 아무런 업데이트도 진행하지 않은 이른바 수명을 다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망한 게 아니라 개발자들로부터 수명을 다했다고 볼수 있죠. 이런 레프트 4 데드 2가 이렇게 수명을 다한 이유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후속작을 원했습니다. 레프트 4 데드 3를 말이죠. 그러나 레프트 4 데드 3 대신에 벨브는 갑작스럽게 레프트 4 데드 2의 업데이트 소식을 알렸습니다. 티저 트레일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껏해야 몇 분이지만 무려 8년 만에 그동안 방치한 게임을 업데이트했다는 것은 벨브라는 거대한 거인이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밸브란 무엇인가? 하프라이프, 카운터스트라이크, 도타, 팀포트리스, 포탈, 레프트4, 데드. 세기의 명작을 만들어낸 회사이자 PC 게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한 스토어,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21세기 최고의 게임 회사 중 하나죠. 그 유명한 포탈은 게임시장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하프라이프는 현대 fps의 멀티플레이와 싱글플레이의 기틀을 닦고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며 팀포트리스는 하이퍼 FPS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였으며 레프트 포 데드는 좀비 서바이벌 게임의 근간을 만들어낸 게임으로 그 콘솔 시장이 다 죽은 한국에서 조차 PC방에 간간히 레프트 포 데드 2가 깔려 있었던 만큼 어마무시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처럼 벨브 코퍼레이션은 어떤 작품이든 마스터피스를 뽑아낼 때까지 장인정신으로 게임을 다듬고 또 다듬는 회사로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명성이 자자하죠 하지만! 벨브는 2013년 도타2를 마지막으로 2020년이 되도록 근 7년간 이렇다 할 게임을 출시하지 않고 기존의 게임들만 계속해서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죠 뭐 주, 중간에 있긴 했는데 에이 이거는 게임으로 안 치는게 맞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거 지금 영상보고 게임 이름 맞추는 사람도 없을걸요?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벨브가 스팀이라는 거대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게임을 제작하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게임을 오랫동안 제작하고 있다고 한들 한 게임 제작사에서 7년동안 신작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다는 건 거의 명맥이 끊겼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3년동안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는 물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찌라시조차 돌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밸브는 초창기에 수많은 게임들을 제작하여 인지도를 쌓아올리고 메이저 게임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지만 많은 게임들의 넘버링을 두 번째까지만 발매를 하고 더 이상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밸브는 3을셀줄 모른다라는 말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스개 소리를 시작한 것이지만 점점 게임을 출시하지 않자 하나의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The line is triple kill, triple three, n you've killed three heroes. I don't understand. Just say three. Three kills, triple, three heroes. Three. But what's my motivation? Your motivation is three kills. Just give me anything, anything you want. Say whatever, okay? I don't, I don't care. You've killed more than two people and less than four. 바로 이런 밸브가 올해 3월 갑작스럽게 하프라이프 알릭스라는 게임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알릭스는 근 7년만에 선보이는 밸브의 오리지널 작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트리플 에이크 게임을 VR로 출시한다는 무모한 도전을 동반하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왔었습니다 VR 시장 자체도 다른 플랫폼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것은 물론 어느정도 규모있는 게임의 제작 시도가 한번도 없던 터라 VR 게임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맨땅에 헤딩하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출시한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VR 게임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아직 밸브는 죽지 않았다 영광의 밸브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걸 여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밸브는 하프라이프 알릭스 파이널 아워라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개발 비하인드와 더불어서 그동안 벨브가 놀고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진행했던 수많은 비공개 프로젝트들을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프라이프 3, 레프트 포데드 3도 있었으며 RPG, ARTI, VR 등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하프라이프 3와 레포드 3는 소스 엔진 2의 성능 문제 때문에 프로젝트가 드랍되었으며 arti와 vr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는 하프라이퍼 알릭사의 개발로 인해 취소 rpg는 콘셉트 단계에서 그쳤다고 하였죠 이처럼 수많은 프로젝트를 밸브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벨브는 이번 레포데2 업데이트에 대해 커뮤니티에서 제작하고 커뮤니티를 위한 맵이라고만 밝히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벨브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앞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에서 만들었던 요소들을 새롭게 2에서 공개하려는 움직임이 될지도 모르죠 결국 베브가 이런 제스터를 취했다는 건 분명 몇년 안으로 새로운 걸 선보이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업데이트를 진행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심심풀이 일리는 없기 때문이죠 현재 벨브의 팬들은 신작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게임 회사들이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흔히 말하는 근본을 잃어가는 가운데 하프라이퍼 알릭스로 게임을 정말 잘 만든다는 근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무려 취소된 다섯 개의 프로젝트까지 공개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장인정신의 근본을 보여준 벨브 과연 이번 레포드2의 신규 업데이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안겨줄까요? 여러모로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게이브형 저번에 보니까 뉴질랜드 놀라갔다가 야로나 때문에 격리당했던데 뭐 어떻게든 재택근으로 해결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